이제 너를 사랑하려 해. 그동안 너를 보며. 너를 좋아하지만 난 힘들었어. 내 곁에서 사라질까 봐. 이젠 붙잡고 싶어. 너 위에 살고 싶어. 너의 뒷모습을 보며 지친 어깨 안아주고 싶어. 이제 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지켜줄 수 있게 내 안에 있어줘 오, 이제 너를 사랑하려 해 서로의 아픔까지도 아까웠던 지난 그 시간들을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너와 나 두손꼭 잡고 마주보고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내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붙 잡고 싶어, 너 위에 살고 싶어, 너의 뒷모습을 보며 지친 없게 안아 주고 싶어. 이제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지켜줄 수 있게, 내 안에 있어줘. 와, 이제 나를... 너의 아픔까지도 아까웠던 지난 그 시간들을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너와 나두손꼭 잡고 마주보고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내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너를 위해 약할할있 있어 를 위해 해아아수있있다 이제 제를사사하하해해서의의픔픔지지아아웠웠지 지난 그 시시들들을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너와 나 I s 잡고 마주 보고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내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